태권도 품새 경기 종목 하나인 공인풍새는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972년 대한태권대피 기술심의유 용어재정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태극의 입장부터 8장까지 유급자 품새를 만들어 교과서, 편수자료로 내놓은 어린이나 청소년용 태권도 수련용 품세입니다. 이러다보니 국기원 수련용 공인품세로서의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태권도 기술 발차이가 부족하고 지루합니다. 현재 공인품세에는 태권도의 특성인 다양한 기술 발차이가 나오고 있지 않으며 경기에서 반복되는 대응으로 차이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경기에서 반복되는 양으로 활력이 부족하며 관람자의 홍도가 끌어내기가 좀 부족합니다. 선수의 수준향상으로 선수간 변별력 약화 및 판정 시비 소비지가 큽니다. 그 동안. 공인품세를 통한 선수들의 실력 향상과 선수간 평준화로 인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인품세만을 가지고 평가에게는 변별력이 약화되어 우수 선수들이 노력하는 만큼의 자기 실력을 제대로 평가받기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많은 선수가 기술 향상과 평준화로 선수간 실력 차이가 미미해져서, 어 심판 판정에 시비가 작고, 특히 2020년 올해 경상도 북 영천에서 개최하는 제 10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태권도 품새 경기가 시범정으로 채택되어 채점 방식과 방법 판정시비로 부실하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공인품세 난이도를 개발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의 정식 종목인 가라테 경기는 태권도 품새격인 카타와 겨루기에 해당하는 투미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권도는 겨루기만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되었는데 품새 종목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도록 품새 경기 발전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공인 품새별 난이도 개발과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며 전국 체육대회 태권도 시범 및 정식 종목을 위한 공인 품새 난이도 개발 TF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정식 종목을 위한 공인품세 난이도 개발 TF팀에 관한 구성은 제가 한국대학태권도연명회장으로 j m 시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8월 전라북도 무조태권도원에서 개최한 제17위 대한태권도협회 전국태권도품세선수권대회에서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겨루기 경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평전화되었고 품세가 현재 대세가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전국체육대회와 올림픽 정식 종목을 대비해서 태권도 품세 경기 전반에 대한 연구와 태권도 종주국에서 먼저 공인 품새 종목에 대한 난이도 개발과 자유 품새 등에 대해서도 혁신하고 변화를 해서 품새 경기를 선도해 보자 TF 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태권도 품새 경기 종목은 공인 품새, 자유 품새, 경기 품새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인 품새 경기에서 시아라는 품새는 태극 3장부터 8장까지 6개 품새와 고려, 금강, 태백, 평원, 십진, 지태, 천권, 한수 이렇게 8개 품새 총 14개의 품새 경기를 합니다. 공인 품새는 태권도의 기술 중 차기 기술은 타 구슬에 비해 우수합니다. 그런데 품새의 고려부터 이력까지 앞차기 52회, 돌려차기 2회, 옆차기 14회, 두발 당선차기 1회, 뛰어앞차기 1회, 거듭옆차기 2회, 몸 돌려차기 2회, 공중 표적차기 1회, 서서 옆차기 2회, 뛰어옆차기 2회, 그 정도입니다. 현재 공인품세를 세밀하게 분석해서 각각 품새 다양한 차기기술을 구성하고 빠르게만 차던 발기술을 서서히 차도록 하기도 하고 아래 몸통, 얼굴 등세번 거듭 차도록 하기도 하고 아래 몸통 얼굴 등세번 거듭 차는 기술을 구성해서 현재보다는 박진감 넘치도록 새롭게 다양한 차기 기술을 구성하여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품새 경기가 되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태권도 품새 경기가 심판, 지도자, 선수나 간증 모두 태권도 기술과 평가를 공감하고 인정하며 즐길 수 있는 자랑스러운 국기 태권도가 되도록 대한민국 태권도협회가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여 품세경기 발전뿐만 아니라 도장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인품세뿐만 아니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자유품세에 관하여 많은 태권도인들이 에, 저, 체조인지 태권도인지 모를 정도의 에, 정책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혁신하고 변화하여 시대에 부응하고 에, 태권도 백년대계를 위해 바꿀 것은 과감하게 바꿔서 세계 태권도연맹과 공유하여 에, 태권도 품새 경기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도록 대한민국 태권대협회가 선두에 가도록 하는 중대한 임무를 가졌다고 하겠습니다. 공인품세 난이도 개발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되면 품세 경기에서 선수 간 변별력이 강화되고 또 심판 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되고 심판 판정의 공정성 향상과 판정 해소 및 그런 것들이 완화되고 또 품새경기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또 개발 품새 보복으로 침퇴된 태권도 도장 활성화와 태권도 품새경기의 발전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 태권도 품새경기 올림픽 진입을 위한 분위기가 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공인품세 난이도 개발 TF팀 이초장 수여식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올해 연말까지 2개월 반 동안 14개의 공인품세에 대한 품세별 난이도 개발과 개발 발표회 보고회를 마치고 전국의 선수, 코치, 감독 등에게 경기 공인품세 교육을 실시하여 2021년부터 새롭게 만든 공인품세로 태권도품세 경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는 태권도 지도자 여러분 2020년 1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부 국가적 제한으로 경제적 사회적 태권도장애 존폐의 로와 생존권에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계십니까? 힘내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사태를 잘 극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태권도계도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또 혁신이 필요합니다. 태권도 품새 경계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15년간 태권도 품새 경계를 하고 있지만 공인 품새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바꾸는 데는 인색했으며 신념이 부족했습니다. 사무총장인 본인은 태권도 100년 대계를 위하여 잘못된 정책이나 행정 모든 걸 바꿔야 할 부분은 과감하고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저의 신념이고 장점이며 열정으로 북기 태권도를 법률로 지정하는 데 초석을 만들었고 이루어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태권도 백년대기를 위해 여러분께,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가정의 평안과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바라며 행운이 함께길 하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계로 도약하는 글로벌 미디어 뉴스 ROKN TV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ROKN TV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눌러주세요. ROKNTV 뉴스의 진실 및 공정보도, 프로페셔널 저널리즘으로서 언론사의 공정 역할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ROKNTV 정기구독 및 후원은 국민은행 811-402, 04-119-119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ROKNTV를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